문답 7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의 내용을 좀 했는데 오늘은 약간 복습을 하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명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133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휴레옥기 20장 12절하고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웃음> 아, 지난 시간에 동년배의 의무와 그 죄에 대해서 복습을 했습니다. 동년배들끼리 이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과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어 <웃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동년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이 책무입니다 그런데 동년배가 그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도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동년배가 범하기 쉬운, 동년배에게 범하기 쉬운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본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는 배경,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는 이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 자원하는 사랑이라면 그정 반대 대적점에 있는 게 이제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어, 늘 강조드리지만 주님이 명하신 그런 어, 법명 계명 윤례 <웃음> 법도들은 그. 다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요. 그것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 있지만 사람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당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하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그 사회 사회 자체를 인간적인 사회, 인본주의적인 사회로 생각을 하면. 예. 동년배들한테 마땅한 본도 못 보이고 동년배들이 바로 서게 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시기심이 아니라 그 협력관계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그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로 맺혀질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긴 살아가지만 지금은 뭐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이 땅에 있지만 이게 천상에 속한 사회이거든요. 이게 본질은 거기 있다. 실체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그, 인격을 발휘하고, 그, 사회적인 책무를 잘 감당을 해야죠. 그래야 동년배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이 땅의 것으로, 그, 우선 뭐, 그게 좋으니까,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나가면, 그게 이제, 좋은, 결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만큼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교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아주 무지한 것이 되고 <웃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지 않아요. 성신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그 인간의 전적부패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 전적부패의 세상에 오셔서, 그,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낮아지신 그리토의 가르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원천은 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이 성신의 열매라고 할 때도 그게 땅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의 열매는 철저히 땅의 것이지만 그러니까 동년배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려가는 것이고 우리 사람에게 책무를 다 하는 것이고 또 동년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보를 행하게 하고, 또 동년배들에게 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고, 후대 본인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잘 취해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땅의 즐거움이 아닌데, 그게 하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전적인 부패를 아는 거고, 겸손한 거고, 교만하지 않은 거고, 그래야 이제 시기심도 없고 뭐다 세우게 되는 거당 땅의 관점으로 자꾸 저울질 하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요 싸움밖에 안요 약속 있는 큰 계명 5계명 133문 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적인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나타내 보여 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지상의 것으로 그 부요함을 나타내 보여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그렇게 형, 외적으로 형통 안 해도 하나님이 뭐 항상 잘하게 되, 잘 되게,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 보면 그, 신약의 신자들은 더 확실한 것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그 자기 그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토와 함께한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해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상을 쫓아서 옛사람을 부추기는 그런 행보를 하지 않기, 않게 되, 되었기 때문이죠 성신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웃음> 굳이 지금 지금 나한테 이런 걸 구약에 그 보장된 말씀을 안 해주면 내가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성례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이미 상징적이고 표징적인 것이 인쳐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정적으로나 그 도덕적으로 이미 다 와져 있단 말이에요 성신께서도 와 계시고 내 신분도 변화되어 있고, 내가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육체적인 연약이나 사단의 방해, 구조적인 악, 악에 대한 그런 도전은 계속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그 겪으신, 그 이제, 납, 겪으시고 남은 것들. 그리스도를 미워한 세력들이 지금도 육체로 또 세상으로 사단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그그 그, 그 당연히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그 주님의 사매 하나님의 구원사역으로거룩하게된 자들은 기꺼이 고난을 받는다 지금은 이렇게 보장된 것이 없어도 사실 이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세계 영생의 내용을 여기서 한식으로 맛보게 하는 거잖아요. 장수의 축복이라든가 물그뭐이 그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데 빚지지 않았다고요 우리한테. 당연히, 우리 행위에 대한 그 상의,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사실 영적으로 형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뭐, 영통하면 신, 신통하면 영, 영, 저기, 뭐, 영통하고 뭐, 영통하고 물통하고 인통하고 이런 얘기는 그거 지역적인 얘기예요 사실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주어질 수는 있지만 장성한 신자에게는 그렇지 않죠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 같이 뭐 그런 거 바라고 뭐 상이나 바라고 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책무를 다해 나가는 거. 여기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계명을 지키는 게 잘못인가? 여기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에 봤던 그 성례와 성례를 수행하는 거하고 사실은 그 비슷해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걸 행해서뭘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의지해서. 주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걸 누릴 수는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내할 일을 하는 거죠. 죄의 배송으로. 이제 그 구약적 의미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자꾸 적용을 하게 되면 아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관점이 항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계명을 내리셨는가? 부모 존중에 대한 계명. 우리가 아까 그 성찬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항상 내 관점으로 적분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뭔지 또 동년배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내가 그 일을 다, 따른다고 해서, 상, 상이 안 주어진다고 해도, 내가 할 일을 한다, 이 얘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모르니까 상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천, 천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우리 그 그러니까 지옥형보를 가장 아주 무겁게 받아도 싼 우리에게 그, 그런 그걸 거저 주셨는데, <웃음> 그거기다가왜내상 아, 아, 주님이 조건으로 준 것을 일부러 그것도 구약의 의미에 해서 준 것을 지금 신약의 차원에서 왜 그렇게 안 채워주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요. 아까 전도서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한치 뒤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그 무슨 내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뭘 하겠다고 그 아이 자부심을 갖고 아주 뭐 그 미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왜, 저기, 선교하러 와가지고 그냥 몇 개월 되지도 않게 죽고, 아이도 죽고, 뭐, 그런 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와서 그냥 그 어떻게 그분합비처럼 불빛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라방처럼 와가지고 선교를 한단 말이죠. 그게, 그게, 그렇게 된다고 알면 안, 오, 안 오기 쉬, 쉬울 거예요, 아마. 사실. 진짜. 근데 진짜 그거보다 더큰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가서 죽, 죽어도 그 일을 하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아, 진짜 아,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상을 주니까 뭐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기업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이 그 한자어로 보면 그 경영한다는 의미거든요. 경영. 업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업을 기획한다는. 거예요. 그, 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족하게 여기고, 인생을 기획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상이 그 상이, 그, 그, 이제, 현실적인 상보다 더큰 상이 이미 주어져 있고, 앞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상을 어려워도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기꺼이, 무익한 종으로.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이제 양육하는 차원에서 이제 상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그다 아는 입장에서 명료한 것이 그, 이 교회라고 하는 사회, 거듭난 사람의 그 상태, 그 영광됨 그리고 그 보장을 아, 알면 알면 전체로 자신을 다 드려서 주님의 뜻에 부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 방도로,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을 취, 취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기꺼이 취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안다면 그런 마음 눈앞의 것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 당연히 보이는 권세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같은 생명을 나눈 동년배들을 그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에 자존심이나 무슨 그, 아상이 들어갈 수가 없. 혹, 뭐, 연약해서, 잠깐 입으로나, 그 행동으로 부인할 수 있어도, 그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현세적인 형통을 바라보고 현세의 장소의 그 삶을 바라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이 시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그 영원성을 내다보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그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영생하시는 하나님만. 아래 네. 음. 그래서 거기 그, 그, 저기, 뭐, 이 음. 뭐, 뭐, 그, 뭐, 출애굽 이후 홍해를 가르고 나서 모세 찬양을 출애굽기 15장에서 하잖아요. 거기서도 주님의 다스림의 영원성을 고백할 때 이게 자신이 하는 일이 이 민족을 위한 민족적인 민족주의적인 일도 아니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세워 세움을 입어서 이런 어, 일들을 증험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출애라기 15장 3절에 보면 아 27절,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은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시온산이 되겠죠. 시온산이 될 것인데, 그 시온, 시온상에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늘 도성을 바라봤다고 랬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 나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항상 하늘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서서 그러니까 하늘에 원형이 있고 그 복사적인 측면이 에덴에 주어졌는데 그 깨졌고 그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게 이제 어저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종교적인 그, 그 중요한 위치 장소 또 정치적인 중요한 위치 장소 그 사회적인 그런 중요한 위치와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되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실체도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 시온산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고 <웃음> 예루살렘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걸 멀리 그리토, 그리토를 통과해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명의 이 보장이라는 게 결코 가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적인 부여함을 나타내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 거듭난 존재들로서 어떤 품성을 발휘해서 어떤 법도 아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짜 보는 거죠. 계명의 본질을 실제 제대로 보는 거죠. 아무튼, 죄 기업의 산에 심겠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항상, 구약에서는 왜 종말을 내다볼 때도 그리 도 초림과 재림 다 같이 보았지만, 당시 이 시정각 재료로 그 가나안과 예루살렘과 시온산과 성 성소와 성막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항상 그 실체를 그 염두에 든그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농부이신 여호와의 포도원과 같은 곳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는데 아브라 아, 곧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하는 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도 그들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인셈인 것입니다. 일반 기업은 일반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 판매, 금융 서비스 따위 사업을 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를 기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으로는 그렇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하늘,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늘의 기업이 된 사람. 그러니까, 항상, 그, 이게, 이게, 부분이 전체와 연계되어 있고, 어, 그 모형이 실체와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우리가 또, 그, 그, 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영역이 기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다세 아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경영하시는 거죠 기업이라는 말이 경영이라는 말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처럼 가난은 주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는 곳입니다. <웃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세우시는 그 성소이기도 합니다. 이 성소의 중심 곧 지성소로부터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이 펼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웃음> 완전한 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는 그, 그 완전한 정, 어, 육, 어, 육악 면체인데, 그, 그, 그거 두 개가 붙어서 완전히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웃음> 이, 이 성소의 중심, 곧, 성소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여와의 호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이 펼쳐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아래 계시고, 그러니까 주, 주님의 편제를 그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그그 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하신 내용은 그큰 덩어리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고. 그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고 하고 여기서는 그성그 그리, 그 저기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미 하늘에 앉혀져 그런데 지상 세계에 있고 이미 하늘에 형이사각적인 세계 속에 있는데 그게또 지상에 그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은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보면서도 하늘의 안목으로 그걸 취해가는 거죠. <웃음> 예,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그 사람들의 박해를 당해서 죽어도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그걸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해 달라고. 세반도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내가 스스로 알았다면, 왜 이걸 저렇게 모르고 저렇게 멍충이처럼 저렇게 자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알게 된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알아서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 뭐, 감사한 거죠. 이 <웃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지파마다, 가족마다,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준 목적입니다. 열두지파라고 하는 완전한 주님의 그 백성들의 완전수인데요. 그 완전수들이 이제는 그 아담 안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역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 안에 드린 목적이 그각 지파의 지파의 그 보존과 그 영, 영, 발전 그런 것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 겨,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존재를 표상하는 그런 단체로서 그그 어, 그 모습을 여기서부터 나타내도록 하기 한 것입니다. <웃음>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산다는 것은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땅되기 얼마를 차지하면서 농사를 짓거나 자기 활동을 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를 거두면 11조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여 헌상했고, 또 11조로 1년에세 차례 성전에 제사 드림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이론으로서 살았으며, 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떼서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 거잖아요. 그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세 차례 성전에 나가서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돌려주시면 그것 식구들과 친척들과 또한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앞에 먹음으로써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나가고 그처럼 추수할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그냥 두어서 가난한 이웃이 그것을 먹고 거룩한 사회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최소한의 그 규례를 세워가지고, 질서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만 각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 은, 은사와 저 지식과 그 능력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격을 드러내는 거란, 드러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라고 신실한 청지기로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교회 한 분자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어, 너 따로 나 따로 나는 내 내가 복받아서 살고 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걸어간. 레윈도 마찬가지예요. 레윈의 기업을 안 줬기 때문에 저들이 대표해서 그 종교생활을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졌어야 했죠. 거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의 땅에서 함께 소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헌상을 하고 지지를 한 거예요. 그냥 먹다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불쌍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 그것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게그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에그, 이게 참 복된 일인데 이런 걸 망각하고 이 세상 행복에절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신다고 신명기 28장 16절로 19절 이 신약에는 더 심하죠 신약에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 언약을 그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거고 저주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걸 그아 기계적으로 그 운명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 뭐나 선택했으면 저절로 되겠지 그게 아니죠. 그게 항상. 하나님의 책임 100%, 우리 인간 책임 100%라고 그랬어요. 50대 50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그 주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그 생명의 발의를 나타내야 되고, 청지기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고, 그, 그것이 이제 주님이 그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성으로 나타내야 할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언약의 땅에서 추방이 되는 것입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는 말씀은 언약의 저주와는 정반대로 언약의 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백성의 마음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이 기업과 관련된 찬송인데 이 부활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5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웃음> 주님, 이 기업이 사실,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병충해도 피해야 되고, 외적도 피해야 되고, 에? 모든 가나, 기, 기근, 저기, 가뭄, 에? 홍수, 이런 걸다 피해야 돼요. 그 영역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장해 주셔서, 그걸, 어,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이 적박한 이,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 밥, 풀, 저,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 이 일을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할수 있는 거죠. 극한 가난 중에서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그것이 아름다운 기업으로 할수 없어요. 살 수도 없고, 기업 때문에 성격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부, 부유하든지, 그, 가난하든지, 아참 모든 질서를 존중하고 어, 사랑할 것이 공경하고 이게 지금은 실리주의, 실리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쓸모 없어지면 천대받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사회에서는. <웃음> 조건이 붙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에 대한 조건도 붙지 않았어요. 잘 믿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 영원히 장, 장수하리라, 이러, 이 말이 없다. 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그, 선한 행실로, 어, 상대가 어떠하든지, 그 선한, 하늘에 속한 속성을 발휘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사도가 5개명을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그리도 안에서 이 점을 좀더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6장 2절로 3절 에베소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 할때 첫째라는 표현은 크다 중요하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약속 있는 큰 개명, 중요한 개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그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한 개명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보장된 내용이. 그런데 이제 사도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표현을 제거하고 땅에서라고 줄여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와 는 달리 기업의 땅을 직접 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얼만큼의 토지를 가입한 사람에게 떼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방법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다른 것입니다. 신약시대가 기업의 땅을 받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처럼 기업을 받습니다. 강설 처음에 우리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하 말씀을 생각했었는데 사도는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토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토 안에서 재창조가 돼 가지고 새 에덴에 속한 존재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첫 에덴에서 목표했던 일들을 그 그리토와 그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왕 대신 그리토와 함께. <웃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그리또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고난과 영광이 나오는데 사실 현세적인 영광은 사실 아닌 거죠 <웃음> 그, 부활의 영광, 또, 주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주님과 같이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에게,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리토와 함께 그 기업을 받습니다. 함께 받으니까, 우리 빈, 분깃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토와 함께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더큰 분깃입니다. 요건데 우리가 그리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토를 거저 얻었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도 잃지 않고 전부 얻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구약 지인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땅을 얻었는데 실은 전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인 인것처럼 우리가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다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바울사도는 이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운을, 교훈을 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나가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이 얼마나 어, 풍성하게 드러납니까?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점을 깨닫기를 어, 깨닫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던 서신이잖아요. 그그 로마 옥중이면 참 초참한 그런 그런. 그, 그 아주 보통의 생활로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어, 위치에 있는 것인데 <웃음> 거기 그그 그 제한된 어, 그런 장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그를 염려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거 <웃음> 진짜 자유롭게 헌신해야 될게 뭔가 아는거죠 아, 알려주는거죠 새 인류, 사묘 하나님의 사역으로 새 인류가 됐잖아요 그리토를 고 머리로 하는 그리고 또새 사회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처지에서든지, 뭐 골로스에서, 어,에서 뭐는 뭐 종, 저종 노예 처지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그 그,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는 거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점을 깨닫는다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에 관해서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도의 교제답게 거룩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형성해 갈때 내가 거기 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실질을 맛보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관계 속에서 하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 하늘의 일을 나한테, 저, 적용해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땅의 것으로 하늘에 올려서 헌신하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형통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라 멸망의 비탈길로 내려. 이게 저주의 응답이 될수 있어요. 그런 거 저주의 형통이다 이 물론 개인의 삶에서. 가정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장애물에 넘어지는 것은 고집, 고통스럽고 집고 답답하고 때로는 좌절스럽기까지 하기도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한 교회 곧성도의 그 교제에 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일을 흔들림 없이 이루고 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공경과 장애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말면야만 우리 마음이 기쁨이 깃들면서도 그와 동시에 우리 눈에서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만 이건 거룩한 눈물이에요. 우리는 장차 그리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눈물을 흐려진 우리의 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흐려져서 앞이 뿌옇게 잘안 보이겠지만 그 부연 너머에는 실체를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잘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뭐 예수 믿어서 잘돼 갖고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반쪽 반쪽 반쪽 의 얘기가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소원 허망한 소원입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전혀 없기를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탐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벌어진 그 가운데에서 해답이신 그리토를 의지하는 것이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주님이 이 거룩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바라봤던 세계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거룩한 안목이 있어야죠. 내가 당장에 산업을 빼앗기는 일이 있고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 그림자적이고 희미한 게시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체속에 살아가면서 능히 그렇게 살아갈 만한 한 거죠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이 전혀 없을 것 같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문제가 전혀 없을 것처럼 만사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이는 긴 사막길을 걸어야 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잠깐 잠깐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은총이죠. 우리가 약하니까. 만일 사막길을 걸으면서 오아시스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신기리를 진짜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을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에게 선이 되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실질을 맛본다면 인생으로 난 보람을 거둔다고 할 것입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온 가족이 즐거워하고 식구의 생일이 돌아오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만큼 고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구원의 실질을 맛보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때때로 죽음도 불사하는 것이고 사람의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기꺼이 이, 택해서 나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실로 복될 것입니다. 인생 70이요 강간면 80이라도 그다못 누려도 복된 거죠. 네? 구약의 시인도 그런 복을 이 시, 시 찬송했습니다 시편 128편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딱 생각해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게 욕심이 다 내려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우리는 여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육신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온갖 욕심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시원에서 복을 주실 것을 교훈합니다. 시원의 실체가 이제 하늘이니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걸 증언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이 있는 시원에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게시록 22장에 가면 거기는 성전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실체가 누구이냐.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토 아닙니까? 그분이 다 우리의 성전이신데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속에 살아가서, 그걸 어떻게 열두 대문, 수정같이 뭐 빛나는 것, 생명수 강이 막 흐르고, 시내가에 나무가 하 저기, 철철이 그냥, 과실을 맺고, 이걸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영적인 세계의 부여함을 이 지상의 최상의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실, 그, 상징 나무지 상징 나무의 생명 나무는 생명수 강이라는 것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 주님이 만유의 주재되신 분이 나와 함께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고 행복이고 복안이에요. 그걸 왜 자꾸 보이는 것으로 끌어내리냐이말이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당해도 행복해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성이다. 이 시공을 초월한 우리초 초월적인 종,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초월적인 종교예요.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니다 초월적인 신을 믿기 때문에 초월적인 신과 하나가 됐다면 초월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가 이게 이제 게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그걸 일부만 취해 가지고 아, 물 자체에 여기 본질이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한 거고 플라톤은 아 여기 이게, 이게 물 자체의 본질이 아니고 저기가 본질이고 이거는 그 그림자다 일부만 철학하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분 안에 전체가 있고, 여기, 여기, 이제 땅, 땅 속에 저기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걸 다, 저기, 다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 개인의 행복과 영광을 끼어넣어가지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포기를 해야 돼요. 청지기로서 하는 그, 그것이 복이고 영광인 것이 그리도의 인격을 발휘하고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드러내고 관계 속에서 법을 순종해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그게 진짜인 거죠. 그걸 위해서 그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김홍준 목사님은 이제 그 뭐, 고등하게 뭐, 법, 법, 교리적으로 나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미화시키는 것보다는, 너절하고, 예? 넉마 같은, 그, 이, 인생을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로 고쳐가는 게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게,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 128편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시인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시온에 갇혀가지고 시온, 시온이짐을 얘기하는 게아니하늘의 시온을 얘기하는 거 그, 이, 이, 이 자손도 진짜 믿음의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아니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시원해서 복 주실 것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원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이들을 가까이 하셔서 거룩한 영광을 비추어주시는 것이 바로 시인이 바라는 복입니다. 이 복이 제사장의 축도의 핵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좀이따도 하겠지만 민숙의 6장 24절로 26절 이게, 이게, 이, 이게 이 복이, 제사장이 비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 이 실체를 내다보고,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어 그, 한시적으로 준 것을 통해서, 이 실체를 내다보면서, 빈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 축도의 내용을, 어 우리는 뭐 이거 다 살피진 않았지만 아무튼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피는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다윗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에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거룩한 통치로 말미암아 백성 가운데 하나의 평강이 임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좇차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교훈을 좇차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에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토의 다스려 말해서 하늘의 평강을 평생 맛볼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서 자기처럼 연약한 부모라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토를 믿고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토를 믿고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고 그리토 안에서 자랑할 일이 있는 거죠 항상 실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 죽으라 하지도 않고, 예? 치료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그 주님이 주신 분깃을, 분복을 같이 누리려고 하고, 그, 그 분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 서로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진짜, 어, 그리토 안에서의 구원은 하늘로서의 구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그 안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서 그걸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 욕정을 다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상, 사회상을 구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죠 현실적인 복을 위해서 그 거짓되게 탐욕스럽게 살 것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